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 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식 보관소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그 윤지선 논문에 대해서 했는데 요즘 아주 핫하죠. 그 보겸이라는 유튜버와 이제 한창 이제 전쟁 중인데 근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핫한 거에 비해 일반 매스컴에서는잘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논문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가 그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욕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문장이 좀틀렸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 그걸 다뤄보겠습니다 윤지선이란 얘가 어떤 논문이란 걸 써서 요즘 많인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요약해드리자면 2019년 철학연구회가 발행한 학술잡지에 윤지선이가 게재한 소위 관음충의 발생하기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미 보겸이라는 유튜버 개인의 명예훼손권으로 유명한데 그보다 앞서 그 내용 자체가 저열하고 한국 남성 전체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가득 차 있어도 문제입니다. 허나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 저자의 행태에 어떤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세종대학교에서 교양필수과목 강의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니 혐오 논문이니 하는 건 이미 여러 유튜버들이 다루고 있으니 저는 그 내용은 차치하고, 예, 차치하고입니다. 어, 무서워요. 윤지선 씨 때문에, 어, 왜, 왜 강조하냐고요? 네. 본 논고는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특정 저작물의 기반으로 분포하고 있는 수준미달 논문에 대한 형태 발생학적인 고찰이다. 형태발생학적 고찰이란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남성혐오 시스템을 추동시키는 논문충이라는 특정 군집 구성체가 어떠한 젠더와 조건을 중시로 발생과 생장, 증식을 거듭하는지를 추적함을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필자는 어휘선택이나 문장구성이라는 용어가 배태하고 있는 특정 논문 개체의 국어형태발생학적 차고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논의의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뭔 개소리야? 한줄 요약하자면 그 무슨 논문이란 데서 보여지는 국어 구사력에 대해 씨부릴 겁니다. 이 논문 초록을 읽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뭔 개소리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쓴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썼기 때문에 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확대해서 논점 일탈 그걸 철학에서 쓰이는 단어만 어지럽게 써놓고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개수장만 쳐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나만 그런가 싶은데 난 처음 이 문장 읽으면서 이해가 잘안 가는 거야 여러 인사들이 다 이게 다루었는데 이해를 못해요 아니나 다를까 논문에 비문이 보이더라고요 어? 무슨 그게 왜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그 문제된 부분을 읽어드리면 본 논거는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특정 포획물의 기반으로 분포하고 있는 관음층에 대한 형태발생학적인 골찰이다. 형태발생학적 골찰이란 대한민국 사회적 문화환경 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을 추정시키는뭔 개소리야! 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룰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논의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굳이 백그라운드라고 제가 아는 영어를 썼어요. 네, 쓸데없이 어렵게 쓰려고 노력한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자, 먼저 몰포제네틱이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건드려볼게요. 형태발생학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외형과 관, 관련합니다. 그래서 형태발생학적인 몰포제네틱이란 고찰을 했다면 한남유충, 관음충, 한남충은 이런 외형을 지녔다. 또는 이런저런 외형이 되간다 이런 식으로 썰을 풀어야 합니다. 정말로 물리적 인 외형에 대해서 썰을 풀어야 돼. 그런데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을 추동시키는 관음충이라는 특정근지 규정체를 추적하겠다면 대신에 사회발생압 행태 발생하기 적절한 용어가 돼요 생물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영어 몰포라는 어간은 물리적 외형을 뜬 탐을 관념적인 의미로는 거의 안 쓴다는 걸 압니다 우리말 형태랑은 또 달라요 우리말 형태는 뭐 비유적으로 뭐 이제 응? 관념적인 것도 약간 쓴, 쓸 수도 있는데 이왜 그러냐면 이게 벌레의 억지로 기어맞추려다 일어난 일이에요 뭐뭐 뭐 그래서요? 0번 양보해서 이거는 그냥 배우적 의미다, 응? 문학적 수사다 이런 걸로 치고 가 볼게요. 응? 물론 아마 자기 혼자 쓴 유일한 용례겠죠.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다룰게 이제 형태발생학적 착상이라는 요 구절이에요. 세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필자는 한남층, 간염층, 한남층이라는 영화가 배태하고 있는 건축근지체의 형태발생학적 착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론이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에서, 형태 발생학적 착상, 이란 용어가 쓰였는데, 형태 발생학적 착상이란 게 정체가 뭘까요? 아니, 착상이란 게 어떻게 형태 발생학적일 수가 있죠? 어? 형태 발생학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착상이면 몰라도, 일단 그, 이 단어를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 볼게요. 예, 착상, 어떤 일이나 창작의 식일말이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음 또는 그 생각이나 구상 이런 뜻이 첫 번째 랬고두 번째로 착상 이 예, 한문이 달라요 의학 용어로 또는 생물학 용어로 포유류의 수정란이 자궁 벽에 접착하여 모체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됨 또는 그런 현상이죠 뭐 밑에 있는 책상의 방언이 여기서 두 번째로 쓰이는 그 책상은 그게 가능해요 그 형태 발생학적 착상이란게 가능하죠 왜냐면 하 수정란이 착상에서 배아 형태가 이렇게 발생하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쯤에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고 어, 이 배반포기쯤 와서 이렇게 착상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딱 달러붙어서 이루어지는데 네 근데 이미 지가 착상을 이게 컨셉션 아이디러,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어. 즉 한자로 이거 해당하는 뜻이죠. 의학적 용어 이 착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착상까지 수식어가 한남유충에서부터 이렇게 관운충 한남충이랑 용어가 배태하고 있는 그리고 곤충군집체이 그리고 형태발생학적 이렇게. 삼중으로 중첩돼서 갖고 말이 꼬여버린 거예요. 요 착상까지 응? 수식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배태하고 있느니 이 곤충군 집체를 그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오는 요 형태 발생학이나 또는 요 착상을 수식하는 건지 이것도 불분명해요. 첫 번째로 이제 배태하고 있느니 이제 바로 오는 곤충군집체를 이렇게 수식한다 치고, 어? 요, 요로 배태하고 있는 이렇게 바로 이, 이렇게 곤충군집체를 수집 수식한다 치고 문장을 다시 구성해 보면 한남유충, 관음충, 한남충이라는 용어가 배태하고 있는 곤충군집체의 형태 발생하게 착상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논의의 배경을 삼고자 합니다. 이래야 말이 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 두 번째로 요배태하고 있는 배태하고 있느니 좀한칸 건너뛰어서 이어지는 형태 발생학을 수식한다고 치면 곤충군집체있는 중원부원이 돼요 이미 나와있는 한남유충 관음충 한남충을 다시 말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빼버리고 한남유층, 갓유층, 한남층이라는 영화가배태하고 있는 형태발생학적 착상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고 보면은 착상은 부적절한 단어예요 뜻이 안 통해요 어? 왜냐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착상 은 컨셉션이 어떻게 형태발생학적일 수가 있어요 어? 아이디어가 어? 형태발생학적인 아이디어? 어? 아이디어가 그, 어, 어? 이미 다뤘잖아요 그래서 착상 대신 이미지, 심상이 와야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 국어 시간, 그, 시문학 편에서 많이 봤죠? 심상, 화자, 이, 이 단어가 있는 그 심상. 각설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다시 구성하면, 한남유충, 관음충, 한남충이라는 용어가 배태하고 있는 형태 발생학적 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논의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 되나요? 자, 그, 그 그리고 뒤 이음 문장을 한번 좀더 살펴볼게요. 형태 발생학적 착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논의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남층을 알유층 성층이 단계에서 탈피할 성장을 거듭하지만 형태상으로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 불안전 변태 모델로. 분색하고자 한다 요 뒤에 이어지는 요 문장과의 호응을 볼때 제가 그두 번째로 말한 이번 교정이 더 맞는 게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뭐 성충이 단기 어떤 뭐 형태상 뭐 비슷한 용지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그 형태에 집착하잖아요 형태라는 건 어떤 시각적인 그거니까 심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문장 다시 구성한 게 더그 뒤에 이어오는 이 거와 호응도 맞고 어, 이게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단호 선택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알 성취당해서 형태상으로 이렇게 몰포 호모 몰피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그이 사람 다룬 게 이런 외형을 다룬 게 아니었어요 어? 얘네들이 뭐 관음충으로 뭐뭐 뭐 이런 이런 짓을 짓거리라고 어쩐지 뭐 짓을 하고 어? 다 행태형인 걸로 논문 내용 설명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형태가 아닌 행태여야 말이 되죠 근데 구태여 잘못된 용어이 또안 맞는 형태라고 이렇게 쓴 거는 이 윤지선충 어아유 오태가 났네요 어 윤지선 음 윤지선이 한남 곤충설에 너무 집착해서 벌어진 행태이죠. 어. 굳이? 그래서 한, 오늘의 한줄 유학 야매한테 국어나 배우고 논문 쓰라옹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르,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